아! 제왕님은 또 응. 오셨다! 에, 제왕님! 네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로봇 소리가 어, 뭐? 나! 아 마이크 설정 잠깐 바꿨더니 또 이상한 소리로 바뀌었네! 옴닉 소리가 나는데요? 당신 내가 죽여버릴 <웃음> 거야!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대박! 어머! 오, 대박! 어머. 이 정도! 어 네. 약간 어디서 들어본 더빙 같아! 공주님 등장! 아, 와우! 공트님! 공트 공두님. 목소리, 목소리 대장군! <웃음> 목소리 대장군! <웃음> 초보님도 껴? 그러면? 어. 아니 아, 야! 아니야? 아, 저 버려주시나요? <웃음> 아니지, <웃음> 어. 빨리 오세요. 아, 나빠빠, 나빠. 네, 빨리 오세요. 이게... 아, 나쁜 게 아니라 너가 나중에 한번 초보님 방송에 그림 그리고 있을 때 놀러 가봐. 아, <웃음> 비구야리제 어, 빛소리 방송에서 애교했어요. <웃음> <웃음> 안데빗소니까 애교가 많아. 오, 오, 오, 오, 오, 오. 쏘리에 원래 에이전스야 애교 전문 스튜렉 아 정말요 아, 대박 아, 대박 에이전스야 응. 사람들이 세큐티 하자는 뭐야 네가다 해먹겠다는 거니? 아니 아니 우리 세명이서 세큐티 하자고 <웃음> 어, 너 표시를 정해봐 너뭐 할건데 그러면은 누가 섹시고 누가 난 큐티, 큐티. 아잉 어? <웃음> 아니 들어오고 얘기하라고요 처범눈 <웃음>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웃음> 나 여기서 어때디가 <나가야겠어. 웃음> 어디가 다잉 <어디가. 아잉> 프리티 <웃음> 음, 여기가 예. 섹시하자 온도 <웃음> 항상 난 온도하는거 같은데? <웃음> 잠깐만 연비가 섹시를 <웃음> 한다고? 나는 반대할게 <웃음> 왜? 음. 얼마나 섹시한 여잔데 지금 맞아 맞아 우리 연비님한테 <웃음> 왜 그래? 오늘 개그지같은 티 입고 방송하는거 봤어 <웃음> 뭔 소리야 목 늘어난거 그같은티아니어 <웃음> 일단 그, 지금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되는거냐면 야이 자식들아! 이씨 이씨 이씨 자 일단 기죽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오늘의 손님은 원래 난이 제왕이었는데 2D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가 잠깐 졸았나요? 아 그럼요 강도가 들어와서 제 뒷목을 치더니만 너이 자식 넌 녹화 못 들어갈 줄 알아 하다 제가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아불굴의 의지로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오셨어요 야 임마! <웃음> 아니 저 둘은 왜 아니, 싸우고 있는거야 <웃음> 일단은 지금 이분은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카나우님이시고요 카나우 와 카나우. 아, 중고차 시작하시네 혹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예, 예. 초봄님입니다 초봄님 아 인. 아, 아 근데 아, 초봄님 아, 이제 곧 날짜가 다가오는데 한번 소개해주시죠 저랑 하신거 있잖아요 해주세요. 이제 또 제가 또 체키빈 님이랑 같이 또 노래를 또얘기했가 그렇죠. 부를 예예 커버곡을 예, 하나를 맞아요. 아이 손을 가만히를 <웃음> 못 했어 그냥 이 사람은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고하십니까. 인원이 많아진 채로 초봄 재환 그다음 난이 그다음에 예. 오늘 혹시 업데이트 내용 있나요? 원래 어 치킨데 <웃음> <웃음> <죽겠네>, 이 사람 <웃음> 신능력이 하나가 추가됐고 네. <웃음> 버전 1.19.4로 올라갔습니다. 1.19.4로 올렸고, 신능력 하나 근데 어쨌든 신능력이 나올지 말지는 아무도 모른 모르... 야 임마! 이가뭐가 끝까지 떠요. 나인지못 알지? 10인 1 0어우 어우 어우 인 10인 10인 10인 10인 을0인 10인 게스트부터 뽑읍시다 일단 초범님 뭐 뽑아볼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읽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제왕? 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나니? 오케이, <웃음> 오늘은 세폐빈 콕기름 한대 하고 콕기름 어? 바로 <웃음> 내가 그냥 아, 아, 잠 아, 어? 아 잠깐 뭐야? 뭐지? 우와. 혹시 바꾸실 분 계신가요? 저요. 근데 저 분은 진짜 아까 찐텐이던데. 아, 아, 아까 근데, 아니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결승까지 올라갔던 능력이야 이거. 근데 어. 내 능력 결승까지 한번 올라갔던 능력이긴 한데. 아. 결승까지 올라갔던. 어, 승을 못 해봤다고? 진짜? 리얼. 진짜? 리얼, 어. 나 캐빈님 이어어어 어, 어, 리얼. 근데 저바쁘시다 그래, 그러면. 아 어. 그비님이 어, 결승전까지 이거 봐봐. 올라갔던 건한 남자밖에 없어. <웃음> 한남자 뭐야? <웃음> <몰라서. 또> 이상하게 <웃음> 게임 안막지 않았어. 이거 한 조약. 제 캐빈 죽여버릴 거야. <웃음> 제 캐빈 죽여 목소리 흑하지 마. 목소리 흑화하지 마. <웃음> 나 당신 가만 안 <웃음> 목소리 흑화하지 마. <웃음> 번호표 뽑고 번호 밑에 있는 블럭 가져가기. 육번개 개. 와우. 근데 이 능력 진짜 그거 어, 제왕님네그 능력 진짜 결승 같던 능력이야. 진짜요?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이긴 적이 없어요. <웃음> 어. 오늘도 <웃음> 어. <우리 자택이 웃음> 응. 1등 못할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무서워. <웃음> <딱히> <웃음> 나나 있어 너무,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웃음> 흑화 하지 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나니야 오바 <웃음> 오바 그만해 나니야 오바 하지 마. 어. 후루루루 잠깐만 이거는 이건... 와우 <웃음> 네, 아니 여기서 왜 점프맵을 해 너는 안녕하세요 게인로까지 올라오면 죽일거야 안녕하 아, 아, 잠깐만 안 <웃음> 어? 아, 저거 죽은 거 아님? 근데 왜 나만 나만 저희 멀리 있냐 방향이 그렇게 됐네어떻게 어? 근데 케빈님 이거 싸운 건내 거임 내건다 부셔야 되지 않아? 그건 맞긴 한데 어. 쟤 하는 걸 보고싶어서 <웃음> 아니 저기요 여기 떨어지면 케빈님 침대야 바로 부셔먹을 수 있어? 아 진짜 그러지 검비님. 말자 <웃음> 어나 너무 나. 너무 맞기 좋은데? <웃음> 잠깐만 아니 어, 근데 얘들아 진짜 <웃음> 아 진짜로 정말 나 배신 안할 테니까 이제 네좀잘 어? 해보자 얘들아 음. <웃음>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예. Okay. Okay. 배신 안 하겠다는 내 말을 이제 믿는 사람이 없어? 믿겠냐? 믿을게요. <웃음> 믿겠냐고. 그동안 쌓인 게 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케빈 님 선물 선물. 어, 어 고, 고마워. 아, 어 아, 선물, 와. 선물. 음. 어 여러분들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해저 좋아하시나요, 다들? 뭔 소리 야셔거 저희 의뢰 받습니다. <웃음> 의뢰. 의뢰. 암살을 해 받아요. 다 죽여드려요. 채빈님 죽여주세요. 예? 어 뭐야? 아, 날판이 있다. 어, 간다. 날아다다잘 어, 어, 날아다닌다. 어, 어. 아이야, 하지마. 하지마. <웃음> 하지마. <웃음> 하이야, 지마 하지 하지마. 자꾸 그러면 나 그냥 부시고 자살해 버려. <웃음> 이거 근데 이거 안 닿나? 어 자꾸 날파리가 날아 댕겨. 저런 느낌이구나. 재밌어요 이거. 예. 오빠 어, 어. 나 선물 줄수 있어 진짜로. 어떤 선물이요? 선물이요? 이왜 비켜! 왜 이런 비켜! 거 비켜! 해야... 비켜! <웃음> 비켜! 아이, 잠깐만, 비켜. 아니, 그 파리가 비키라고! 난니야 어! 잘 되셨어요! 아버지 진짜 내거 부실 거야? 아 어어어 어, 어, 어. 안 할게 안 할게. <웃음> 우리 동맹하자 진짜 동맹하자. 진짜 뿌시면 나 하자. 오늘 메인카메라고 뭐가 없어 아 아유, 진짜 내가 그래서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 알았어 진심이야, 알았어 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두분왜 이렇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어, 좋아요. 이렇게 좋아보여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팀이 그래도 옆에 용암이 있으니까 좋죠 <웃음> 따뜻하다어 따뜻하네 <웃음> 내가 챙겨줬어 치울까봐 그래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가 시리더라고 <웃음> 아유 아유 저그이꽉 깨물어서 그래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냐? 여기 밑에 블록 하나만 설치해주세요 <웃음> 아 <웃음> 이게 아, 동맹이야 인질이야 난니야 동맹이지 아 동맹이지? 음. 내가 그럼 계단을 아예 만들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쌤님. 그냥 집을 이어서 하나로 합쳐서인가? 네. 여긴 그래. 좋으세요? 떨어져있으니까 너무 좋네 당분간 저초풍님 <웃음> 방송 안 눌러갈라고 <웃음> 근데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좀 얘기 좀 해줘 그게 <웃음> 나 놀러 갔는데 갑자기 <웃음> 그림을 그려주시겠대 들어오래? 그 방에? 음. 그리고 어? 개꿀 하면서 들어갔더니만 갑자기 빗솔김 애교 10만원이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뭔 소리지? 했더니 투수가 10만원 쏘더니 나한테 애교 시키더라고, 그대로 와우 아니, 그래서 10만원을 벌었어, 너가? 아니? 먹고 쟀어? <웃음> <쬐었어? 웃음> 아, 번거는 번거는 초범인데 <웃음> 춤추고 노래하고 열심히 빵댕 흔드는 건 나란 말이야?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어머나! 어머 세상에 광대가 되었네. <웃음> 그래, 내가 한 마리에 광대였다고. 어 트디야, 예? 트디야 우리 동맹하자. 동맹이요? 아까 저 밀어서 죽이셨잖아요. <웃음> 아니 밀어서 죽인 <웃음> 거는 당황했던 거고. 아 심심미야고. 어심심미약이라고좀 어, 심심해가지고. 뭔 소리야? 심심해서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잔인하네. 빈 저는 싱싱 미역이라고. <웃음> 싱싱 미역. 살짝 싱싱 미역. 싱싱하거든요, 살 아, <웃음> 너가 좀 싱싱하긴 해. 예. 어쩐지 오늘따라 그 초록색이 약간 좀 싱싱해 보이더라고. 여기 왜이세요 동맹하자고. 아 진짜? 응. 오. 아니? 싫어. 아니 세 번을 얘기했나? 진여까지 <웃음> <웃음> 왔는데. 나이까지 <웃음> 나 여기까지 <웃음> 많이 싫어. 나,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싫어. 이거 너무 매몰찬 거 아니었니 방금? <웃음> 어! 아! 잘못 쳤어! n 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하, 게야 게야 게 동맹이야, 동맹이야. 네. 아, 우리 동맹이 씨. 누구가 저 상대가 있다. 아, 왜? 이런 소리. 왜? 왜, 왜, 왜? 왜쪽으로 왜? 왜, 왜, 왜?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저요. 아니야, 나나 잡고 싶다. 저저 저요. 저 어? 초보님 죽이고 싶어요. 왜, 저요, 저요? 갑자기요? 왜요? 저좀 그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 어머. 어? 빨리 죽여 주세요. 아, 어, 언니 봐 <목소리가> 야! 아, 연비 님인데 미안. 야, 아, 아니, 아니, 님팬이니면서 연필을 왜 아니, 아니, 아아아아어 아니, 아,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뿌이뿌이뿌이뿌이. 어, 아넌안 보고 싶다고요. 아, 괜찮아, 이게. 또 내가 보고 싶어서 니까 아, 아, 아 사격게될 거야? 멘 우리 국수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근데 <웃음> 국수 먹는 거 거의 조선시대 들이 아니냐? 그니까 <웃음> 조선시대 그거... 드립이라며 야 요즘 야, 결혼식엔 야. 국수 안 먹어 뷔페 <웃음> <빕회> 국수가 있어 <웃음> 그럼 그래. 뷔페 먹냐 하면 되지 국수는 그거 진짜 너무 너 틀딱처럼 느껴졌어 나는 고마웠어 연비야 <웃음> 같이 틀딱이 되어 저기... 볼래너 <웃음> 데스노트야 연비야? 응 어? 어? 어? 어? 연비야 내가 라이트 솔.라이트 l <웃음> 가나? 진짜 가나? 이거 g h t 어 그거야 그거야 그거 맞아 어머 <웃음> <엄마. 그거지>? 그거 <웃음> 맞아 나를 갑자기 노려야네가 나보고 틀딱이라 t <웃음> 네가틀리 딱딱거리는 소리 냈잖아 <웃음> 어, 어머 어머 어어나 is. l i 오. 지금이 s l i 디가 가? 서 깨면 되잖아. t i 디 l 빨리 날 t 가봐 집이 어 h t is. Light is. Light is. l 나? 아너 고위 죽을게할까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그래도 우리가 있지 벌써 죽여? 죽지 18분 만에 <웃음>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 <웃음> 죽여버려? 적어도 꼴진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합의 <웃음> 봅시다. 크리퍼를 살차고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니가 내 시야에 없을 때마다 너무 불안한데? 날못 믿어? <웃음> 오, 오, 와! 그것 터졌어. 아 근데 이거에 그냥 같이 터진 거네. 와. 태어나자마자. 와. 녹화 끝. 아니야 오늘 진짜 배신 안할 거지? 어. 진짜 배신 안할 건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진 템좀 줘봐요. 뭐를 원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다 주면 될거 같은데 나다 만들어줄 수 있어. 아너 조합하는 사람이구나. 와. 수디님. 예? 네? 여기, 여기 아울로트 보실래요? 저의 그 정도 사이나... 선을 긋네... 아 씨... 역시... 선을 긋네. 철벽은 우리 애들이 잘쳐 부디님! <웃음> <웃음> 예? 안 넘어오나 보자 어머! 우와 겁나 무서워 오와. 어머나! 이뻐 이뻐 이 <웃음> 신여성이네? 연비야 연비야 이거... 오! 고마워! 어 내가 이거 줄게! 연비님 연비님! 네? 연빈님 연빈님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 예스 <웃음> 네! 오, 아 뭐야 소리야 어디야? 아 잠깐 잠깐만요 저 잠, 잠시만요 연빈나좀 지켜줘? 음. 어 담배피러 담배 간인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상니예 예예예 예. <웃음> 어? 방금 그냥 노래한 건가? 예예예예예예 나무는 왜안 자라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렁이는 뭐야? 안단 우렁구야 친구.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버지. 학교에서 안 배웠어? 아니. <웃음> 어, 저기. 안 배웠어. 방금 방금 와. 방금 방금. 이거 거의 학교에서 준 패드립 아니냐 이 정도면? 어 누가 왔는데.. 어, 어, 아, 제왕이다! 아, 제왕이다! 제왕 우리 집에 있다! 제왕 우리 집에 있다! 제왕 오케이, 우리 집에 자, 있다! 짱마 제왕 우리 집에 있다! 내가 내가 죄 죽일라 했는데! 어머, 어머. 지금이야! 지금이야! 바로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보내라!! 바로가! 바로가! 파 바로 물 낙법, 바로 어 침대 낙법. 아, 어뭐 아무도 못했지만 좋아. 안돼, 안돼 캐지마 해. 이 사람 침대 어딨어? 아프다. <웃음> 이건가?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이걸 진짜 보시네. <웃음> 됐인데 <웃음> <웃음> <웃음> 근데 투디야, <웃음> 네? 너도 좀 심했다 집이. <웃음> 저요? 아, 저. <웃음> 왜요? 너도 좀 아니, 심했다. 여름이잖아 왜. 여름이잖아는 뭐야. 내가 <웃음> 2D 집좀 다시 재설치하기 위해서 잠깐 가줘. <웃음> 2D한테 가! 지금이야! 지금한테 <웃음> 가! <웃음> 나, 나, 지금이야! 나 몰라! 아니, 재설치! 시민이? 재설치! 내가 재... 물다 없애버려 저거. <웃음> 나 몰라! 나나다 부서 그냥. <웃음>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아닌가? 같은데? 아, 그리고, 어, 물은 마른데 아, 침대는 바로 보였어. 어 수고. 음... 나 몰라 나 오늘 이길 거야. 독가 끄죠. 독가 끄죠 이러네. 아니 바닥도 좋고. 근데 이거는 캐빈님이 좀 욕심이 가했다 캐빈 지금 나도. 일등을 위해서는 게스트고 뭐고 없다. 좀좀 바적 써도 됐지 않았나 싶은데. 그니까. 나는 좀 그랬다. 그럼 여론에 의해서 체크인 한번 보내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헤헤.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모든 대답을 네. 라고 하겠는데 모든 사람 연비님이 죽였어. 그러네? 그 사람 죽인 거야. 그래서 체크인한테 뭐라 가는 거 아니야. <웃음> 당신이죽였어 죽단 <웃음> 거야. 나는 넘어가지 않겠어. 꿈에서 평생 괴롭힐 거야. 어머. 아 <웃음>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완전 무서워. 잘한다 근데. 근데 아, 아 놓고 잘한다 있으면. 잘한다. 아, 오케이. <웃음> <웃음> 근데 왜 2D 침대 아.. 부서졌지? 미안. 쓰레이야와 <웃음> <스레기야? 웃음> 아, 저건... 진짜 저거는 좀.. 좀... 왜.. 나 왜? 어.. 나니 어.. 나.. 나.. 숨이.. 어.. 어.. 어.. 숨이.. 어, 아버지 미안해! 숨이 <웃음> 막혀서.. 숨이 아 어, 막혀서 그만! 아 진짜? 이렇게 하겠다? 염비야염비야 <웃음> <웃음> 스티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연비야. 하지 마, 하지 <웃음>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지 마, 이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이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이지 마, 이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하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지 마, 지 마, 어? 어 누군지 몰라 어? <웃음> 진짜, 어? 봐 아이씨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됐다 어?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세빈님 어? 세빈님 집에 와봐 왜? 왜? 왜? 우리 오는 길만 와봐 아, 하하하핳 안했어 그 터치 와 <웃음> 어, 연빙님 먹고 이거지? 버렸네 와와날 이렇게 버린다 이거지? 아니 근데 와, 이거 솔직히 싸우는 분위기로 갔잖아 아 근데 태이님 그거 말고 와봐. 거기가 중요한지 않을걸? 어 어. 그래 어? 어떻게 올 건데? 오. 어? 어 집에 못 가? 어. 괜찮아, 내가 보내주는데. 아. 아! <웃음> 와. 집에 내가 보내주면돼 어. 불사조구나. 불사조 몇 분이지? 아 연비를 계속 견제했어야 됐어. 내가 네더레이터 고갱이가 있다는 걸모르나봐 담부셔야지. 불사조가몇 분이에요? 아니, 사조아분이래 2분 아분 아니, 응. 2분 동안 내가 이침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차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안 아니, 아니, 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쉽게 되었는데? 어? <웃음> <웃음> 이것 봐, 난이야. <웃음> 일단 보내고. <웃음> <웃음> <잠깐만> 이것 봐, <웃음> 난이야. 이러면은 이거 <웃음> 일방적으로 <웃음> 끝난다니까. 캐빈님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어. 사실 네가 죽였어. 네가. 최 캐빈 아닐까? 네가 죽였어. 아 미안 미안. 나안 <웃음> 죽은 줄 알았어. <웃음> 안녕하세요 연비님. 뭐어디야뭐 어디요? 뭐 저기 있는데? <웃음> <웃음> 제발 잡였어 <다녔어, 지금. 웃음> 이게. 미리 죽여놓는 것 봐. <웃음> <웃음> 와 진짜. 아 이게 <웃음> 내가 순서를 잘못 정해 난이가 아니라 그냥 바로 연비부터 난이랑 갔어야 된다 배신해가지고. 여기 어디 네, 난이, 거. 내가 벗었잖아, 거 난이 거 빼먹. 근데 내가 풀었잖아 난이 거 연비야. 아, 아 진짜로? 어? 어, 어. 아 난이 죽었어? 그래. 아, 아 침대가 부서져 있었구나. 빨리 가서 초봄님 것만 구선대. 어디로 연결돼 있지? 아씨 내가 길치라 가지고 잠깐 위에 가서 먹자. <웃음> 여기서 여기 개답답하네 그냥. <웃음> 어 태어났다. 어 태어났다. 두들의 어, 그래? 한판 승부. <웃음> 야 진짜. 이야. 야 이거 솔직히 쿨타임 해 줘라. 야 이거 아니. 솔직히 쿨타임 <웃음> 패치 해 줘야 돼 이거. 아, 그랬어. 야 개투고 뭐가 없네 야 이거 5분 쿨타임은 줘야 돼 솔직히 잔인한 여자였을 때도 <웃음> 표지판 갖다 바친 건 니들이 그래 난이가 호구였던 거잖아 <웃음> 야 이거 양반 마냥 그냥 천천히 따잖아 이거 70초 동안 <웃음> 왜냐면 나 하나 더 남아있거든 야 우와 진짜 미쳤다 야, 너무 그냥 내가 와 이거 아 머리 아파 아이, 이거 맛있네. 내가 그냥 밥 차려줬어 내가 이거 밥상을 <웃음> 아, 근데 맛있어, 이거는 맛있어. 솔직하게 순서를 잘못 택한 아버지 탓이야 아, 이거 내가 아, 그냥 솔직히 <웃음> 아까 연비 견제할 수 있을 때 연비고 그냥 해 버렸으면 되는데. 맞아. <웃음> 아니, 이거 배치 좀해 주세요. 이거 시간이 아니 시간이 진짜. 시간이 <웃음> <너무 길이잖아요>. 이거 <웃음> 아, 이거 아 그냥 바로 <웃음> 어, 리 갈까 그냥? 시간 좀 있는데. 우리 한리 빨리 빠르게 가자. 아, 바로 리 갈까? 이거 아니, 리, 아니, 리 가자. 어, 안 되겠다. 아니, 어, 아니, 바로 아니요. 리 가자. 잠깐만 더 갈까? 어, 이거 바로 오케이, 리 가자. 어, 어.